네몇 명? 조금만 조금만 몇명 자, 막대기 막대기 막 네. 니까 네, 네. 하 네. 네, 건데요. 네. 그때, 아, 네, 그때 그 순간 많이 사랑해주십니네 박수 쳐주세요 아, 너무 빨라 기적 같은 기적이더 기적같은 우리를명처럼 서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눈앞에 서있죠 우리 사랑했던 우릴 다시 지 말라 내때그 순간 그대로 사랑했고, 사랑했고 입니다. 많이 네. 사랑해 주실 거죠? 네. 네. 사랑해요. 아, 저도 이렇게 너무 사랑해 주실.